예, 안녕하세요. 저, 그, 메쉬, 플레임 메쉬를 불러오고, 그거를 어떻게 점과 선으로 바꾸냐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음, 일단 플레임 메쉬를 하나 불러올게요. 오브젝트, 가 아니라, add, 메쉬, 플레임. 네, 이렇게 불러오면요. 음, 얘를, 오, 어, 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점들이 네 개가 보여요. 이게 벌텍스라고 그러는데 점이 네 개가 보이고 그냥 그중에 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 점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셀렉트 모드를 점, 선, 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점을 선택하시고 점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선으로 선택해 주시면 선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그다음에 여기를 면으로 해 주시면 면이 선택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점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점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익스텐션을 해 주시면 돼요 이이 이 키를 누르고 또 어, 움직여 주시고 이키 누르고 움직여 움직 주시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삐뚤어 봤잖아요 딱 정면에서 보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높낮이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니까 이럴 때는 S, Z 스케일을 Z축으로 완전히 압축을 해서 그냥 0이 되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숫자 0으로 엔터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얘를 움직일 적에는, 음, 정면, 그, 그 탑뷰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Z키 눌러서 위에, 아, 뭐죠? 여기. Z를 누르셔서 위에서 보는, 위에서 보는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아니면 넘버패드에 숫자 7번을 러,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점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이키 누르시고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을 없애려면은, 면 선택 모드에서 면을 잡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떻게 딜리트를 할 거냐 물어보는데 거기서 face only 만 눌러주시면 면은 사라지고요 점하고 선만 남아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점을 편집을 하시든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편집을 하시든가 거기서 익스텐션으로 또 나오시든가 이렇게 하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 건이점 잡고 두번째 점 잡고 m키를 누르면은 머지를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첫, 첫, 음, 그 마지막 점으로 연결을 하겠다. 제가 요걸 잡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걸 잡았으니까 요점이 마지막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머지를 누르고 머지를 누르고 at l a s 에다 하면은 밑에 점이 위에 점에 올라가서 붙을 거예요. 자, 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